안녕하세요 푸드박스 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수삼을 바로 꽃게 입니다 코스트코에서 꽃게를 구입을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홈플러스 꽃게를 리뷰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두번째 이어서 이제 코스트코 꽃게를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박스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마트도 똑같지만 이렇게 한 박스가 3kg 짜리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매해 가지고 왔고요 이제 가격은 매일매일 조금씩 다르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요거는 3kg 제가 구입한다는 34,490원, 그러니까 34,500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꽃게가 뭐 암수, 뭐큰 거, 중간 거, 이 이렇게 섞여서 어, 들어있는 거구요. 제가 어, 3년 동, 3년 차죠. 20년 코스트 꽃게 처음에 구입을 하고, 다음에 21년, 그 다음에 이번 해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년도 가장 처음에 구매했던 코스트 꽃게에요. 근데 이때는 정말 아침에 오픈런 할 정도로 꽃게가 좋았습니다 이 살이 닭다리같이 굉장히 좋은 그런 꽃게 였어요 아주 살이 꽉찬 맛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3만원 언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1년 작년 이제 코스트코 꽃게를 구입을 했는데 아 이거 정말 이때는 완전 실망한 꽃게 였어요 이때는 뭐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었고 제가 여러개 리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이 쏙 나오면 이거는 안좋아요 그리고 이 빨대 대용으로 쓸 정도로 아주 그냥 구멍이 뻥 뚫립니다 그리고 이 꽃게를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몸으로 좀그 험한 바다에서 살았는지 궁금할 정도로 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톱밥꽃게들이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계속 자기 사을 갉아먹는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톱밥꽃게 보다는 사실 물속에 있는 꽃게가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괜찮은 거는 그래도 조금 있었어요 한 두세 마리 정도? 한요 정도 그래도 <웃음> 건질 수가 있었지만 완전 실망이었던 꽃게였습니다 자 그래서 22년 코스트 꽃게는 어떨지 또 궁금하죠 그래서 한번 열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냄새가 심상치 않아요 딱 열었는데 냄새가 그렇게 유쾌한 냄새가 나지가 않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텃밥이 냄새가 좋지는 않는데 그 냄새가 아닌 이상한 그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쓱 올라와요 자 먼저 이렇게 살아있는 꽃게가 있는데 크기가 괜찮죠 이 정도면 그리고 또 살아있는 것도 좀몇 마리 있었고 이렇게 완전 죽어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이렇게 멍든 거 보이시죠? 네, 요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뒤에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죽어있는 거또 크기가 또 작죠 마지막에 요거 꺼낸 게요게 냄새가 나는 걸로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조금 빼놨고요. 자, 이 톱밥이기 때문에 톱밥 날리지 않게 깔끔하게 이제 비닐 같은 거 미리 깔아서 버리시는 게 이제 청소를 안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세척을 해볼게요. 근데 봤더니 다섯 마리는 살아 있고 죽어 있는 건 여섯 마리였으니까 총 열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자, 먼저 안전하게 집 시계발 절단해 주고요 지금 요거 아까 냄새난것거 같다는 거 이제 그거를 따로 빼놓은 거예요 네, 냄새가 약간 그 하수구에서 나는 그런 시공창 냄새 이제 그런 게 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무조건 빼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세척할 때는 주둥이 찔러서 피 먼저 쭉빼 주시고요 각각 류피는 조금 투명한 그런 색깔이죠. 그리고 이제 그물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것도 다 제거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배에 보면 이거 똥 있거든요. 이거 꼭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나머지 솔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좀 지저분한 것들이 좀 많이 묻어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문제의 두 마리가 있었죠 아까 멍든 꽃게 있었잖아요 자 꽃게가 저렇게 멍이 들면은 장은 거의 다 먹을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무게를 잡았더니 이거는 231g 그리고 아까 하수구 꽃게 있었죠 이거는 243g 나옵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면 이래요 두 마리니까 474g인데 약 5,000원 정도 손해를 본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이제 따서 봤어요 근데 이 냄새가 약하게 하수구 냄새가 나요 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지 돼요 선도 안 좋은 거를 같이 다른 좋은 거랑 찌게 되면 냄새가 다 배버려요 그러니까 그 소라 같은 경우도 삶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다 버리던가 아니면은 환불이나 교환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 이제 계속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냄새를 맡아도 이건 안될것 같아요 자 이거 하수구 꽃게 라고 이제 부르도록 할게요 이게, 아, 냄새가 좀 이렇게 겁이 날 정도로 많이 났어요. 그 주, 벌써 주르륵 흐르죠? 이렇게 락할 정도로 냄새가 역합니다. 제가 일, 보통은 이거를 그냥 통째로 갖다 버리는 게 가장 좋고요 어, 이제, 근데 이제 버릴 때 꽃게 같은 경우는 그 비닐 같은 거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폴독한 부분들은 잘라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예, 예.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뾰족한 부분 다 잘랐고요. 그리고 이제 하, 싱크대에서 냄새가 많이 날수 있어요. 이제 안 좋은 선도 안 좋은 고 개들은 그래서 싱크대 청소 깨끗하게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존 살아있던 거는 다섯 마리였고 사망은 여섯 마리였는데 네 마리는 건졌고 두 마리는 이제 버렸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무게를 재봤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컸던 거 같아요. 300 거의 한 50g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번 홈플러스 거 리뷰했던 거보다는 이 무게가 조금 덜 나가요. 보게 되면 300g 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크기는 크지만 살이 좀 비어서 어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꼭 제거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탕을 끓이던 뭐 나중에 먹던 찜으로 먹던 할때이 아가미는 꼭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씹히지도 않고요.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제거. 어, 해 주고요. 그리고 이 속에 보이면 이렇게 벌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 기생충 아니고 계속살이이고요 어, 요거는 뭐 특별한 문제가 될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주머니가 있습니다. 요거 씁쓸하거든요. 어, 그래서 요것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물이 차 있는 경우 있어요. 이제 그것도 버려주야 굉장히 비린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비린내 제거를 위해서 고여 있는 물도 다꼭 버려주면 됩니다. 제가 이제 몇 마리는 냉동 보관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보통 저는 이렇게 끝에 마디 뾰족한 부분들은 다 잘라내고요 요는 탕용으로 쓸 거라서 다 이렇게 쪼개 가지고 냉동을 합니다 근데 냉동실은 뭐 가정용 냉동실이라서 이런 수산물을 오래 보관하지 않고 그래도 최대한 빨리 먹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아니면 이거 통마리로 이제 전체 할 때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만 조금 잘라내서 이제 이 상태로 얼려 버립니다 이렇게 보관한 다음에 보통 3일 이내 뭐 일주일 이내에 뭐 먹는 편이에요 자 이제 그 수유를 조금 봐야겠죠 찜하는 시간은 12분, 그리고 5분 동안 뜸을 들이면 돼요. 그리고 개를 넣을 때는 배가 하늘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쪄졌고요. 일단은 수유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겉에 껍질이 상당히 얇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콤플러스랑 조금 비교해가지고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전체적으로 껍질은 조금 얇은 편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량도 좀 가벼운 편이에요. 자,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 살이 이 눌렀을 때 금방 올라온 게 아니라 한, 한 절반 정도 이, 눌러줘야 살이 밀려 나오죠 그만큼 살이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살이 이게 쏙 빠져버리죠 이거는 수율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쏙 나와 버립니다 이것도 빨대라고 하죠 보통 네, 하지만 이게 이제 다른 마트 거랑 좀 비교를 하게 되면요 은 밑에 이제 홈플러스 지난번 리뷰한 거예요 홈플러스 거는 누르자마자 바로 살이 밀려 나왔는데 코스트코는 조금 늦어요 그만큼 수율이 안 좋다 라는 얘기죠 물론 작년에 제가 실망했던 것 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마트 거랑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좀 많이 떨어지고요 맘카페에서도 말이 좀 많았어요 상한 것도 있고 수율도 많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먹기 좋게 해서 제 아내에게 줬는데 맛이 없다라는 그런 평을 들었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